아파트 가격이 하락이다 폭락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대구 서구 평리동의 공공재개발 도로변에 거래되는 2층 주택을 보게 되면 평당 5,880만원 재개발 때문에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주택이 평당 5,8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서구에 지금 공공재개발 이슈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사건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이런 어플에 실제 거래되는 금액들이나 아니면 빌라 연립들 실제 거래, 거래되는 금액들 또한 공공재개발에 대한 뭐 상담이 좀 있었지만은 공공재개발의 내용들은 뭐 제가 크게 상담해 줄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전문가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평당 거래 금액들. 실제 서구 평리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해법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실거래 내용들은 100% 다 맞는다고는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얼마 금액에 몇 년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자체 화면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현재 20년 21년도에 현재까지 실거래 금액을 확인해 보면 점으로 찍힌 것도 찍어보면은 거래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나오지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 점으로 찍힌 거는 실제 클릭을 하면 실제 거래 금액이 나와요. 근데 일단 뭐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기 좋게끔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이고 실제 점으로 이래서 깃는것 같은 경우는 가까이 갖다 대야 일일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실거래 되는 금액들은 이런 어플로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예전에 영상을 한번 올려 드렸는데요 자 인터넷에 실거래 내용으로 해서 실거래 가 그러니까 조회를 치 보면 국토부 국토부의 공공 시스템이 나옵니다 공통 시스템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해서 다 자료가 나와요. 여기서 내가 선택할수 있는 것들은 예전에 영상도 한번 올려드렸지 싶은데 뭐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단독 가구라든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연립이나 다가구주택 마찬가지 여기다가 2022년도에 뭐 대구니까 대구광역시, 그리고 서구, 서구면 은 서구, 그리고 동을 평리동 선택을 하시면, 검색을 하시면 실제 이렇게 실거래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위해서는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뭐 연립이면 연립, 매매면 매매, 다가오면 다가오고 마찬가지 이렇게 다 자세하게 나오게 되어있죠. 이렇게 해서 실제 내가... 뭐 팔아야 되는 주택이 있다면 실제 주변에 실거래 가격이 얼마가 거래됐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곳은 국토부의 실거래 공개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얼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어플들도 국토부 자료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은 100% 다 맞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8m 거래에 800만 원 뭐 1,100만 원 그리고 뭐 연립 같은 경우 1,400만 원, 1,500만 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실제 보게 되면 은 2022년 1월 달에 1,500만 원에 거래되었고 옆쪽으로도 마찬가지 21년 6월 달에 평당 1 4 0 0 지금 프로지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3 3세평이 평당으로 따지면 1,200만 원에 거래되었는데 연립에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는 것은 실제 엄청나게 가격이 높은 것이다. 마찬가지 여기도 1,300만원 거래가 되었죠. 1,300만원으로 뭐 거래가 되었는데 이런 거래된 아파트들이 결국은 내가 구입을 하고 싶어서 실고주를 위해서 구입을 했을 수도 있지만 재개발 보상을 보고 뭐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2년도 거래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20년, 21년도 거래 내역을 빼고 22년도 거래만 확인을 해 본다면 실제 17평, 마찬가지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평당 800만원, 여기도 마찬가지 22년 7월 달에 1300만원, 연립이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연립이지만은 뭐 동서 4차 아파트로 나오지만은 평당 1290만원, 1300만원 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아파트 거래되는 루주아파트와 가격이 별교했을 때는 평당으로 따지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거모 연립 같은데 평당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2년도 실제 거래되는 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포함하면 노란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이 연립 빼고 다가구주택이나 주택, 뭐 거래되는 실거래 금액인데요. 평당 700만원.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같은 경우는 평당 350만원. 여기는 거의 속집이지만 평당 800만원, 22년 6월달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는 아예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속집인데 470만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거의 거래되는 금액들이 대부분 많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새롭게 정확한 데이터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어플들은 100% 맞지는 않지만은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어플이나 실거래가 내용을 반영해서 정확한 지표로 해서 매매거래가 나와있는 내용들을 보면 상업지역, 삼종주거지역 전체적으로 22년도에만 거래가 되었는 금액입니다. 실제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22년도에 상업지역이지만 평당 749만원 아주 저렴한 금액의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프로지오 옆에 거래됐는 연립 같은 경우는 1041만원 이 같은 경우도 뭐 열리 작은 세대의 아 파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평당 1,700만 원. 그리고 여기 열리 같은 경우도 1,400, 1,500. 상당히 금액이 높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한 4m 정도 돼 보이는 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나오지만 금액도 평당 746만, 786만 원. 그리고 현재 22년도에 실거래되는 금액들은 800만원에서 900만원, 다양하게 속집도 600만원.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아까 얘기 드리는 속집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평당 600만원. 대부분 22년도 거래 내용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3, 400만원대의 거래 금액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뭐 400만원대나 600만원대 거래되었는 것들이 나오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실제 호가가 아니라 내가 거래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 오신 분들 중에서 실거래되는 것을 확인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아 그래 보니 그걸 거래가 안 됐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한테 실거래되는 내용을 묻는 것보다는 실제 관심이 있다면 직접 국토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가장 저렴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건너편에도 보면은 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평당 거래 금액은 평리 4동의 재개발, 공공재개발의 연립들 가격보다는 엄청나게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된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 연립들이 거래되었던 것은 대부분 재개발 보상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22년도에는 대부분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단독주택, 단청, 2층3층까지 뭐 오래된 주택들도 거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대구, 서구, 평리동의 공공재개발권 때문에 다양하게 문의가 오고 실제 뭐 어느 정도 지금 대구에서 재개발이 대부분 올 수도 돼 있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공공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동네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반대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결국은 이런 연립들을 평당 1700만원, 1400, 1500만원 주고 샀다는 것은 대부분 재개발을 보고 투자를 했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모르고 그냥 매매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가장 거래가 높았던 것은 8 m 에 평당 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공공재개발에 기본적으로 뭐 반영하는 금액들은 실거래 금액보다 조금 더 나오는 금액들 위주로 뭐 지금 재개발 보상금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대부분 건너편에 상권이나 위치가 좋은 연립이나 오래된 아파트들도 평당 1200을 넘는 아파트들이 자랐고 대부분 천만원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유독 서구 평리동을 확인해 보면 1500 1400 까지 1700 만원까지 2022 년도에 거래를 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과연 재개발 보상금 보다 더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을까 라고도 뭐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재개발 투자 무조건 그런 매고 장에갈수 있는 투자는 함부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뭐 5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들 뭐 준신축이든 구축이든 간에 평균적으로 1,450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데 연립이 1,4500만 원 정도면은 엄청나게 가격이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땅을 물고 있는 소위 말해서 주택 같은 경우도 천만원을 넘는 땅들이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4,500만원 그리고 다가구주택 뭐 일명 원룸 정도 되는 원룸 건물들이 평당 천만원, 900만원에 거래가 되는 것이 다고요. 그리고 대도로변에 지금 뭐 근린시설로 나오는데 평당 5,8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카카오맵으로 확인을 해보면 아무리 도로를 물고 있다고 해도 거의 수성구의 대도로변에 준하는 평당 5천만 원이 넘는 평당금액에 거래가야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단독주택이든 아니면 신축으로 지어는 상가주택이든 간에 평당 5,800만 원, 약 6천만 원 가까운 평당금액으로 해서 거래가 되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구입을 했겠지만 은뭐 모르겠습니다. 뭐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되는 금액하고는 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할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5,800만 원에 뭐 서구에도 도로변에 2층 오래된 주택도 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2022년도에 거래되는 금액들은 대부분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2층, 3층, 뭐 단독주택, 1층 다가구주택 제외한 주택들은 500, 600, 700 비싸면 900, 800 정도 거래가 되었고 다가구주택들은 1300에서 1000만원 정도 거래되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플도 100% 다 맞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실거래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연립빌라 오래된 아파트 마찬가지 거래된 금액이 서구 평리동의 재개발 때문인지는 몰라도 2022년도에 평당 1700만원, 1400만원까지 거래되었다. 그리고 뭐 땅을 깔고 있는 주택들은 500, 600, 700그 다음에 원룸글문들은 800, 900, 1000만원 그리고 가장 깜짝 놀랄 수 있는 대도로변 이라고 하더라도 2 0 오래된 근린생활시설 마찬가지 5 8 0 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대부분 믿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플의 조작의 방법에 따라 평당 금액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100%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재 금액을 제곱미터로 바꿔서 이렇게 보신다면 실제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저렴하게 거래되었는 같이 보입니다. 모든 유튜브나 마찬가지 부동산에 대한 자료와 내용들은 궁금하시다면 직접 한번씩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서구평리동 공공재개발 때문에 문의가 오셔서 어플 사용을 잘못하시거나 설정을 잘못하여 생긴 사례로 건물평수로 계산을 했을 때는 실거래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그래서 보상 금액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물어보시는 분들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평당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서 평당 금액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런 어플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부동산 금액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 평당 금액으로 따져보면 1,084만원에 거래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투자나 유튜브 영상 마찬가지 듣기만 듣고 확인은 본인이 항상 직접 하셔야 되고 모르면 다시 한번 찾아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카드락하는 내용만 듣고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